유튜브가 고 생방 처음 하는 데재밌네요 유튜브? 유튜브를 봤다고요? 유튜브를뭘보셨죠 어서 말해 뭘 생각했지? <웃음> 어서 말해 뭘 생각했지? 아 오늘은 좀빨리킬려고 했는데 이놈의 시. 폭염주의고아 진짜. 아니 태양이딱 뜨자마자 저 기운이 딱사라지더라고요나 신나게 편집하고 있었는데 미치겠네 진짜 귀신같이 또 기운이 쫙 빠지더라 태양이 너무 뜨겁게 또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네 태양 찬미는 좋아 하지만은 이건 좀 심한데 태양 찬미하기 참 좋은 날이긴 하지만 이건 좀 심한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간 좀 남을 것 같은데 느낌상 그러면은 오늘은 라단을 가자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라단을 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희랑 오늘 란이랑 결혼하냐고요? 왜? 갑자기? 왜 누가 누가 그러디? <웃음> <웃음> 어, 말 조심하게 하십시오 뭔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야나 쉬운 남자 아니라니까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두 번이라니 설마 저거 결혼 란이랑 결혼 이야기 나와서 저런 영상 훈하는 거 아니죠 여, 여보 여 씻는다니 뭔 소리야 란이는 손도 두배 즐거움도 두배 근데 아무튼 이야기가 어, 어디로 샜냐 그래서 유튜브 보고 왔는데 대체 뭔 영상 보고 온 거예요 우리방 의뢰 의뢰 전통 있는 질문 중에 하나지 대체 뭘 보고 온 거야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여러분 최근 댓글 보면은 사실 예전부터 요청했던 게 있는데 10분짜리 이상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다들 하세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 중입니다 <웃음> 댓글로는 그래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이 없어 요즘 예전에 비해서 10분 가까이 영상 을못 만드는 이유가 사실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의미 없이 10분 동안 꽉꽉 채우, 채우려면 채울 수 있는데 뭔가 연양가가 없단 말이지 <웃음> 확실히 좀 영상 길이가 많, 많이 짧아지긴 했어 3분은 좀 솔직히 좀선 넘긴 했지. 태양 만세 외치면서. 가뜩이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또 누웠거든요. 현기증 나가지고 얼른 그위님이 노하시기 전에 빨리 태양 만세 했습니다. 님 개강해버렸어요. 이럴 때 기분이 좋아지는 법이 있나요? 태양 만세를 하십시오. 태양 찬미가 답입니다. 와 저렇게 해보니까 진짜 주인공 완전 쓰레기네 확실히 카봇 애니메이션 애초 자체를 잘 만드니까 뭘 하든 재밌네 거기는 참수 피해 없나요? 참수? 참수 피해? 살봉 말씀하신 건가? 참.. 참수? 아 침수? <웃음> 아 침수? 미안합니다 눈이 침침해서 <웃음> 나 참수라고 하길래 엘든링의 참수 공격 모션이 있긴 한데 <웃음> 침수 피어 없어요. 저희 동네는. 살짝 좀 고지 대라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침수를 안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거 진짜 잘못 봐가지고 참수 생활해가지고 일단 다크소울1의 그 식인 개 생각나고 이번장이 아니스타샤 생각했고 <웃음> 순간 내리에 뭐랄까 이5만가지 참수 공격기를 이제 생각을 했어. 많이 해봤다니 애초에 그 모션 안 써요. 내가 잘그건잘안 쓴단 말이야 내가. 그런 게임을 좀 오래한 사람들의 이제 직업병,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나? 이게 어쩔 수가 없어. 항상 프로네프로네 찌들어 있어 가지고. 아, 나 살짝 좀 죄의식 받는 거. 장모님한테 이르되나. 장모님을 말레니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 갑자기 빡치네. 영신을 만들어 주겠다. <웃음> 어, 순간 화나는데.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셀버스 복점이 거청혼하기 저거는 좀 싫은데 셀브스 복장했고 청원하기요 저거는 제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제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 저건 안 할래 아 인성이라니 뭔소리입니까 형제를 느껴보라고 형제 무기를 든 건데 크나큰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형제를 한번 느껴보라고 자 이걸 들었습니다 눈물을 앞, 앞이 갈 겁니다 오랜만에 형제의 이제 무기로 좋아! 나의 올컬러 기술들을 보여줄 때가 온것 같군 뭐? 너의 동생? 아... 이것 말인가? 야밀어! <웃음> 절 상인한테 사는 거 아니었냐고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순간 발작 버튼 되겠는데 그 순간 기분이 나빠졌는걸 아니야 아닙니다 뭔소이 하는 거야 선조룡 잡은 지 얼마나 됐나요 야 선조룡이요? 아 그런 친구가 있었지 선조룡 있니? 어안 잡아요 나 선조룡도 안 선조룡은 솔직히 좀 더러워가지고 아 내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잡다가 보적은 보족, 보적은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죽을 했다 아... 뭐 인생이 항상 쉽지는 않죠. 항상 풀리지는 않지. 그래서 재밌는 거 아니겠어? 가는 길이 참 머네, 진짜. 여러분, 이렇게 결혼 한번 하기 힘든 겁니다. 하지마. 진담은 아니겠지? <웃음> 나는 그런 소리 참 재밌던데. 어디였지? 꼬마 시절 때 이제 같이 했던 여자아이에 신발을 이제 주워주면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다 그때 신발을 주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없겠죠. 가끔 그런 걸 많잖아요. 아 그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저의 마누라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때였나요? 아차 싶었던 게아 그런데 서로 마음에 맞으면 해야지 그게 정답이죠. 그럼 이제 남자한테 잘해줘야 하나? 우리 모두 그렇게 오 심상치 않은데? 여기서 침입을 한다고 여기서 침입을 한다고 어? 실자였던 것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세 명에서 낑겨 타야 돼? 그러면은 조바 터졌는데 남정네들 세 명에서 여기서 끈겨 탄다고? 아 찌르지 마요 칼로 찌르지 마요 칼 아닌데? 으아! 유튜브가 생방 처음 하는 데 재밌네요. 유튜브? 유튜브를 봤다고요? 유튜브를 뭘 보셨죠? 어서 말해. 뭘 생각했지? <웃음> 어서 말해. 뭘 생각했지? 이번 작품에서는 꽃자리 없어서 참 아쉽긴 하다. 그냥 뭐그세간에 맞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푸름깬 패치처럼 항상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원만들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재밌어서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아 미밍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생활해보니까 푸름깬 자체를 처음 하는 사람이엘든링 하다가 전작하다가 깜짝 놀라겠다. 습관 때문에 그냥 상자를 열었는데 미미 키워놓으면 진짜 어이없겠다. 심지어 2에서는요 미미 귀에서 때려도 먹혀. 내가 아우. 내가 직접 당해봤거든. <웃음> 미미한테 물리면 체력 절반 날라가지 않냐고요? 어, 아, 죽지 않음 거의 죽을라 하던데. 전작했던 사람들 엘디닝 했을 때 모든 상자 때린다고. 아그건뭐 당연하죠 다들. 제약진들이 <웃음> 이번 작에 미미가 없다고 얘긴 했지만은 그래도 안 믿어요. 사람들. 나도 때렸어 사실. 초창기 때 때리고 다녔어. 제약진들 말 믿는 것보다 셀브스를 믿겠다. 차라리 셀브스 말을 믿는... 게 더, 더 신빙성 있겠다, 야. 저는 그 메이플 땅일주일 해봤거든요. 일주일? 그 무슨 데몬 슬레이언 뭐였지? 그걔 나왔을 때 잠깐 해봤거든요. 근데 나 일주일 하고 나서 아이디 털려가지고 접었는데 그 기억밖에 없어 메이플은. 그때 중학교 때였으니까. 중등 때였으니까. 그래서 저는 PC방 함부로 안 갑니다. PC방 가면은 100% 털려요 진짜. 과학이야. 의외로 생명력을 다안 찍으셨구나. 찍든 안 찍든 죽는 건 똑같거든요. 고드프리 잡기 맞아보셨어요? 나딱 느꼈어. 고드프리 잡기 한번다 하고 나서 느꼈어. 아 이거 뭐 생명력 찍든 말든 상관이 없구나 미켈라랑 라다곤 중에서 누가 더 좋으신가요? 당연히 라다곤이죠. 미켈라를 좋아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죽습니다. 다곤이 형을 좋아하게 되면 음, 존중해드립니다. 딱 여기 여기 선에서만 끝나지. 켈라를 바로 쇠고랑 차는 겁니다. 오독에서부터 어떻게 쓰냐고요? 말레케스가 검이 노랑빛으로 물들었을 때 타이밍 맞춰서 쓰면 패링을 합니다. 뭐하나요? 좀 꼬시는거요? <웃음> 내일 뭐하다녀저 지금 꼬시는겁니까? 그 의미가? 아 당연히 의미는 틀리죠 의미는 틀린데 시간을 지날수록 이제 그게 희석이 된거지 미불이 시간이 갈수록 희석이 돼가지고 죽음을 바라는 불이 아닌 탄생을 바라는 불이 되는거지 뭐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DLC 시간여행 언제 하냐고 어차피 또 DLC 시간여행 하겠지 보나마나지 또위아자키특 시간여행 좋아함 근데 뭐한 계단씩 올라가는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도 기다려야죠 내가 말했잖아 신앙 뭐라고 했지 내가 자고로 신앙을 잇는 것은 내가 뭘 의미한다고 했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는가 잊지도 않은 신앙이 이룰 수 없다고 이제 그걸 생기게 하면 되는 거죠 딱디르시 발표 뭔가 타는 냄새가 <웃음> 나는 것 같아요? 아 냄새 난다 냄새가 나 타는 냄새가 나 멜리나의 정체는 디엘씨에서 절대 안 나온다고? 솔직히 그럴 것 같아? 멜리나 정체 떡밥이 제일 큰 떡밥이 하나거든요 내가 만약 프롬 제작사면 은 나도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끝까지 멜리나 정체는 숨길 것 같아 여기 후원 영상 어째 정상이 여기서 정상을 찾나 여기서는 미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지 난 그저 광기를 넣했을뿐난 여기에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광기를 넣했을뿐 타노스가 말했잖아 토니한테 넌넌 넌 지식의 저주에 갇혔다고 저도 그러거든요 전 이것저것 알아요 그런데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아는 게 문제지 사고였어 단지 사고였다고 나는 미미의 저주지 그렇지 아주 정확하네 미미의 저주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알았던 것 뿐이지 <웃음> 실망입니다. 혼돈의 못자리 한번 깨고 오십시오. 혼돈의 못자리 형이 처한다. 깨고 인증하십시오. 나한테 이메일 보내요, 빨리. 스샷 찍어서. 예. 이물이야 존나 카리스마 있어. 좀 닦음할 수 있어요. 안돼. 안돼. 망했다. 어우 어우 이 잠깐 리는거 아니야 지금. 어. <웃음> <오우. 웃음> <웃음> 드림매칭 할까? 이긴 사람의 판매지다. 저 월은 아니야? <웃음> 저럴 줄 알았어. 나어떡 아, <웃음> 하냐? <웃음> 하지만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저를 죽여야 진정한 판매세의 이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죽으십시오. 상안이 놓고 가라. 이름도 없이 죽으십시오. 수상하게 요, 요가도 할줄 아는 암살자. <웃음> this one is tricky. find a good well, s 스이마너 <웃음> 유언은 이거냐? r g e t is Dino Bosco, the film's director and leading man. 아, 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군요. 외국에서는. Oh. <laughs> you are fire <laughs> you are fire <laughs> dark fantasies you are fire hey yo what the fuck <laughs> c a 솔 m 멀티 첫날 풀렸을 때 저한테 아니다. 나한테 항상 물어봐. 사실 풀리기 전에도 후에도 항상 나한테 물어봐. 멀티 풀렸냐고. 왜 계속 나한테 물어보냐고. <웃음> 짜증나게. <웃음> 왜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웃음> 직접 찾아, 직접 찾아.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웃음> <웃음> 아 들어가보라고 <웃음> 나한테 물어보는건데 <웃음> 아 진짜 아무튼 아 그때 풀렸을때 장난 아니었어요 어 내가 멀티하는거 봐서 이제 못믿으니까 계속 아니 멀티 풀렸냐고 아니 보면 모르냐고 보면은 <웃음> 옆에 사람이 있는데 <웃음> 어?